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네. 음.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뭐, 나, 남자 좋아해요? 남자도 다 갖고 왔네? <웃음> 응? 남자? 네. 음. 왠지 고집이 셀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웃음> 고집이 세게인데 응. 너는 들어가고? 응고진만고불만 음. 꺾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음? 응, 음. 뭐 매력 있는 남자들만 대, 갖고 나봐요, 응, 음? 조금, 음. 응, 음. 왜냐면 이게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카드거든, 응, 음.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카드, 요 카드, 응, 그러고, 응, 응,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금, 운대가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응? 어떤 응, 움직임, 움직임이, 음, 음. 올 하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반이잖아요? 하반기서부터 뭔가, 응? 조금,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가 좀 같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응?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을 해 먹으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은 느낌. 잘잘 응? 잘 했을 경우에 근데 만약에 잘 그걸 기운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면 그냥 똑같은 거지. 음, 이 사람 결혼 안 했죠. 만나는 사람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오늘 타면 연애야. 응? 만난 다는선문은 있어요. 응. 음. 아니야 뭐가 있겠어? 아, 자꾸 결혼 카드 난난 일부러 뽑는 게 아니거든. 나도 어쨌든 이렇게 상담하면서 되게 즐거운데 재밌고. 아, 그런 운이 막돌 때가 있어요. 어? 결혼을 안, 결혼 결혼 결혼 카드예요. 어,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 음. 못하면 바보지 이럴 때 음. 어. 사실 이런 카드가 나왔면 으이 사람 충분히 어, 매력있는 남자예요 어. 뭐 나, 누군지 이따가 알면 내가 좋아할 스타일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카드로 놓고만 보면 매력이 많아서 주변에 스, 좋은 평을 듣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음. 근데 그놈의 고집이 문제예요 어. 그러니까 뭐 고집 없는 사람은 없지만 유난히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것만좀 꺾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느낌? 응. 그러면 더 옆에서 막 도와주려고 하고 더 좋은 기운들이 다가올 것 같고 뭐 이래 뭐여요 응? 이거 근데 응. 일종인 면은 어때요? 응. 자, 일이 이제 슬술잘풀리지 응. 이런 기분이 돌 때는 사실 풀려. 응. 응. 안 풀리면 이상해. 응. 안 풀리면 조상의 묘를 잘못 쓴 거야. 아, 잘 풀릴 것 같아 보이는데 자 봅시다. 이 사람 한번 생각하면서 뽑아볼게요. 일적 음명으로 네. 일에 있어서 음. 음. 아까 또, 또 나오잖아. 똑같은 카톡. 똑같, 음. 음. 뭐 사실 뭐 과거에 안 힘든 사람 거의, 거의 뭐, 어디 있겠어. 다 고비고비가 있고 뭐 하고 하잖아요. 이, 이 사람은 요즘에는 이제 전, 뭐,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니까 뭐 전생 후생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주에서. 만 전에는 전생, 만후에는 후생 뭐 이런 식이고 근데 그런 걸 놓고 보면 그 전에 고생은 잊어도 될것 같은 느낌이야. 음. 음.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음. 지금도 어느 정도 단계는 있고 거기서 더뜯어플을할수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올해 뭐 괜찮겠는데 이 사람 무슨 뭐 하고 있는 일이 좀 슬슬 풀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동안 좀 막혀 있었다면 라잘 음. 됐다 풀릴 것 같아요 음. 도와주려고 해요 음? 왜 우리가 왜 고생 끝 나게 온다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보여요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조, 앞으로 좋은 일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그거를 잘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본인도 좀더 좀더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음, 지금 뽑은 음. 카드는 어떤 음. 카드이 사람이 그전에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 모르겠어. 느낌에는 조금 이런... 이게 거 무속인의 카드라고 해서 사주팔자 때명이라는게 있거든요. 왜요? 같은 사주에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고비고비 막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은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응.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부터 완전 이게 지금 딱 중요한 시기거든요. 사주팔자에서 40대 전후로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터닝포인트 하는 때인데, 응.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응. 응. 응. 응. 몰라,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요? 카드가? 그동안은 고생을 좀 했었다고 자꾸. 그리고 응. 일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한, 뭐, 잠깐 하는 일 같진 않고, 기존, 기존에, 예, 오래 해왔던 일이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응. 아까 뭐 응. 결혼 운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응. 그걸 조금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거는 모르고 우리 피디님도 확실히는 잘 몰라요? 정말. 응. 알겠어.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몰라. 좋은 느낌이 던데 결혼 은 연이나? 연애나? 네, 둘다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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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는 힘들 건가요? 는 들어왔어요. 근데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뭘 망설여? 그냥 꽉 잡지? 응?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안 잡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응. 연애운이라고 친, 친다면 연애만 하기엔 아까운 상대처럼 보여요. 응. 결혼까지 꼬린 해야 좋을 것 같은데 내 앞에 있었으면 얘기할 텐데 없으니까. 응.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음,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이 사람이 혹시라도 조심할 게 있을지 음, 음, 제가 웬만하면 뭐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뭘또 누굴 만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그게 더 좋아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옆에 누군가 둬도 되겠다라는 느낌이라서, 조심할 거라기보다, 음 좋은 기운이 더 많은 느낌인데? 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고만, 재라. 그거 하고, 하고 싶었고 너무 옆 오래 옆에 두개 하지 말고 이제 좀내 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음. 거. 음. 음. 그렇게 보이네요. 연애 고만하고 이제 결혼하라고. 음. 음. 그럼 이분 음. 누군지 말씀드리고 음. 좀더 얘기 나눠볼게요. 음. 이분은 음. 배우 루아인 음. 씨예요. 아, 아이고 고 아, 고집센. 아. <웃음> 고집 좀씨시죠 아, 나이 많네. 이분이 영화가 새로 나오는데 응. 넷플릭스에서 서울 응. 대작전이라는 응. 영화가 나와요. 응응. 근데 이분이 좀 뭐.. 응. 제일 대표적인 게 베테랑이잖아요. 응응. 뭐보다 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베테랑보다 좀 뛰어넘을 수 있을지? 유아인! 오. 매력 있는 사람 많네. 베테랑처럼 대작 그러니까 뭐더확 뜨지. 네. 음... 뭐 이슈는 일단은 되긴 됐나 본데. 응. 뭐 나는 뭐나 이럴 때는 좀 텔레비 좀 봐야겠어 연애뉴스 이런 거. 응. 뭐 이슈는 되긴 됐나봐요. 이슈는 되는데 아주 막확 뜨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 어느 정도는 뭐왜 우리가 내돈 들어갔으면 그걸 뽑아는 내줘야 되잖아요. 어. 거기에서 이익은 보겠다. 아주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직원 같지는 않네. 음. 그리고 이슈가 일단은 돼서 음, 이 사람은 뭐...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그게 한게 한 아니라 나가기도 하잖아요. 네. 음? 음. 사실 돈 벗으면 안 돼. 음. 어, 그러니까, 어, 어,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반영은 어떤까요 우리나라 정서보다는 뭐 해외 정서가 더 소문 날것 같은 느낌인데 내용이 뭐예요? 그럼 저도 아, <웃음> 택시 기사 같은 건데 응? 뭐요? 택시 기사 아 택시 기사 옛날 옛날의 아 배경이에요 그래서 응, 응. 사람들이고 뭐 응. 구해주는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이것만 살짝 봐가지고 음그 응. 돈은 많이 안 들어갔겠네. 옛날 배경에서 응. 좀 응.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시대극이어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음, 아, 손해는 안볼것 같아요. 손해는 안 보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정서도 그렇지만 외국에 충분히 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응? 그럼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아주 확 뜨는 게 별로 없어. 응. 너무 많이 나 너무, 요쪽 저쪽에서 너무 나와서, 기본 내가 들어간 돈에서 뽑아 먹으면 그것도 일단 1차적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그건 충분히 될것 같은 느낌이고, 응. 이 사람 자체가, 수가 나쁘진 않아서. 뭔가, 잘 되면 전이 사람도 할 거예요. 조금 그렇게 보이네요. 어느 정도 이 사람, 음. 이 사람 때문이라도 뭔가 좀 풀릴 것 같은 느낌? 음. 근데 대장 느낌은 아닌데 너 어떡하지? 응? 음. 음. 근데 뭐 있는 그대로 얘기는 해줘야 되죠. 음. 대장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음. 됐으면 좋겠는 거지. 그냥. 사실. 내가, 내가 안 봐서 그런가. 음. 뭐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그럴 거 같기는 하네요. 정말로. 만약에 움직임이 돌고는 있으니까. 아이 사람 누구 만나요? <웃음> 만나긴 하는데 음. 이분이 음. 동성을 좋아한다는 음. 소문이 좀 있어요. 아. 어떤 조각가랑 음, 음. 이제 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양성인자 같은데? 음. 음. 어떤 점이? 어, 어떤 점이? 아까 카드에서 하나 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유명해? 유명해? 응? 유명이야. 아, 유명이야? 다. 웬만한 사람들은 알지. 아, 가. 응 음. 얘가 약간 똘기가 있기는 있죠 그 사람이 음, 음. 음. 모르겠어 이제 뭐 오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아이 사람은 그냥 온전히 동, 동성애다 아니면 뭐 이런 느낌이든데 음, 약간 양성의 양성도 가능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누군가 만나는 건 확실하네요. 음. 어, 어. 좋은 기운이네. 카드 어. 조금 음. 음. 음, 이 사람이 왜 악,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조금 훨씬 음. 편이죠. 음. 지금 봤을 때는 음. 내가 아까 제가 사주파자 때만 하라고 좀 고생했을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조금 지나간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는 위로 더뭐 지금도 너무나도 위인데 응. 응. 뭐 아예 뭐 많이 내려갈 것처럼 보이지는 않은데 응? 근데 이제 저, 그래도 자꾸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응. 이런 이런 카드가 나오는 거는 관제수 응. 다른 때보다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관제수가 돌 때는. 인간관계에서도 좀 조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서류 같은 거나, 뭔가 물건을, 물건을 살 때든가, 큰 물건을 하나 사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딴 때보다. 그거 좀, 그렇게 보이네요. 음. 한 마디 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런 거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진짜 양성애자 같아서, <웃음> 어, 어, 충분히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알아서. 뭐, 내가 뭐, 동성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은, 혹시라도 뭔가 그런 거를 평범하게 결혼해서 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라고 음. 얘기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으니까.